이거 제이쓰 면은 상대가 드어우 하거든요 어? 그렇... 두 장만 더 제가 1등 찍었다는 거를 혹시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동키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200등이 넘어가지고 그 200등까지만 표시가 되거든요 <웃음> 그래서 <웃음> 보여드릴 수가 없네 요즘에 제가 즐겨하는 덱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새벽 5시에 1등에서 계속 돌리는 거 봤어요. 여기 목격자 한분 어? 목격자 한분 왔죠? 1등 찍은 다음에 거기서 몇판더 돌렸었는데 화영은한 개만 써보고 있어요. 일단 화영이 전사하고 사제 상대로도 좋은거는 확실, 확실하니까 다른 매치에서는 근데 거의 쓸데가 없는거 같고 1등은 전사로 찍었냐고요 전사랑 사제 그렇게 두개로 했던거 같아 전사랑 사제로 갈반한테 불리하다고 나온다고? 맞아요 사실 갈반한테는 불리합니다 그 갈반전사가 잘하는 사람이면은 흑마가 불리해요 근데 제가 저번에 어..어.. 어, 저번이 언제였지? 하여튼 그 관우 갈반전살때 제가 이기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잘하는 갈반전사랑 하면은 흑마가 불리하기는 해 어차피 희생 있으니까 급하게 뭐 정리할 필요는 없고 공포맡탈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필드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은 지옥포하나뭐스테우 같은 거 조금이라도 방해해 줄수 있거든요? 나머지도 좋기는 한데 아니, 관우가 갈반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고 그 잘하는 갈반이랑하면 힘들기는 해 이게 적당히, 그러니까 완전히 다 태워야 되는 거라 그리고 화영도 그걸로 면역이 되더라고요 그...필리 들고 있다가 화영 쓸 때까지 그냥 필리 들고 있다가 화영 쓰면은 그때 필리를 써가지고 카드도 그냥 안 태우면 되고 한장 타는데 상관없습니다 이게 변신하면은 엄청 유리해 변신이 진짜 어글, 모든 어그로 매치에서 변신이 정말 좋아요 특히 특히 악사 상대로는 너무 좋은게 그 3,3 애들이 나오면은 뭐 똑같은 그걸로 스테노랑 지옥파화 같은 거 막아줄 수가 있어가지고 상대가 이제 요거를 공포마를 잘 모르면은 뭐칠 수도 있죠 <웃음> 공포마가 뭐 흔하게 흔하게 볼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보니까 지금 근데 필드를 깔끔하게 정리 하려면은 진상손님 또는 희생을 두 개를 써야 되네요 진상손님을 씁시다 아이고 실수했다 진상손님을 쓸 거였으면은 먼저 쓴 다음 교환했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3,3 애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안나왔으면은 사소했죠? 안나왔으니까 이게 막 스테노 있고 하면은 한방 데미지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부터는 체력관리 를좀 해주는게 좋아요 가능하다면은 제빵사 영능.. 뭐.. 혼합물 전문가? 일단 제빵사 요것도 음. 그리고 잡는게 좋겠죠? 어 나이스 그러면은 혼합물 전문가낼 필요가 없네 어차피 풀피니까 좀 턴의 여유가 생겼다 싶으면은 그냥 템신 로에다가고통해줘 써도 괜찮을 것 같아. 나 원래는 불의 재단으로 태우고 쓰는게 맞는데 뭐 상황이 좀뭐 할게 없거나 좀 넣고 싶다. 고통기저절 넣고 싶다 싶으면은 그냥 넣어도 괜찮.. 괜찮아 지금 하자! 지금! 열두 음. 장 넣고 요것도 내자. 저주 흙보다 좋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제 조건으로 말한 게 있는데 전사랑 메테지 사제를 잘 잡고 싶거든요. 적어도 그두개 상대할 때는 저주 흙마보다 불의 재단 고통의 저주 흙마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로우 하기 무섭죠 저주가 무려 12장이나 들어있으니까 뭐 세게 때리기는 해도 티 많아요 어차피 중단이 여자 만나려고 그러죠? 어? 괜히 요거 7체력짜리 냈다가 괜히 공포, 감옥, 전투감 각을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무기찾자고무기찾는거 괜찮은 것 같다 네. 이거 쫄보, 쫄보여서 그냥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우체력이면 은 혹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이스면 죽은 것 같은데. 근데 잠깐만. 이거 제이스면은 상대가 들어오거든요. 혼돈의 격두개 넣었거든. 오? 어? 아니 왜 이렇게 안 뽑아? 그렇을장만 더. 오케이. 한 장만 더 나이스 <웃음> 자 바로 이렇게 고통의 저주를 먼저 넣어놓으면 제이스 냈을 때 상대가 먼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뽑을만 했지 솔직히 많이 넣었으니까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